다들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법체계 에는 실체 규명이라든지 또는 처벌 의 필요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 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한 보호 조치를 항상 취해왔습니다 대표적인 실체 규명 그리고 처벌 관련된 법이 형사소송법과 형법 인데요. 형사소송법 같은 경우도 비속이 존속을 고소하지 못하게 한다든지 또는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아예 증언을 못안할 수도 있는 그런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법의 경우에도 친족 간의 뭐 권리 행사 방해죄를 한다든지 절도를 한다든지 또작물 관련된 어떤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하면 은 아예 형을 면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어, 실체 규명, 처벌의 필요성 다 이제 인정하면서도 이런 특례를 계속 두어 왔던 것을 헌법재판소에서도 한번 판단한 적이 있는데요. 워낙 우리나라가 가족의 가치를 중요시 여기고 이것을 계속해서 더 갖고 나가야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합헌이다라고 판단한 바도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이제 이런 제이 부분에 대한 배려와 고려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라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는 실효성이 없다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인사청문회법 그리고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가는 법률 그리고 형사소송법에서는 신족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거는 어려... 거부해도 처벌받지 않는요 아무런 불이익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야가 합의해서 어렵게 증인으로 어 데리고 왔다 하더라도 증언을 다 거부해버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진상규명에 얼마나 도움이 될까 이렇게 논란을 일으켜도 게 보세요?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해도 돼요? 짧게 있는요 그리고 또 실효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채택을 요구하는 지금 25명입니다. 25명 중에 20, 20명의 가족 외 증인이 있습니다. 예. 예. 음. 가족이 5명이죠. 가족이 5명입니다. 그런데 예. 5명 가족에 대해서 증인으로 꼭 신청해야 된다고 주장하시는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주로 펀드 관련된 얘기를 하세요. 펀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데 가족이 아닌 20명에서도 펀드 관련된 증인이 5명이 이미 있고요. 자유한국당에 신청한. 외국에 출국했다고 한 사람들 빼더라도 펀드 관련돼서 증언해 줄수 있는 사람이 3사람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가족 아니더라도 충분히 진상 규명에 도움을 줄수 있는 증인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얼마든지 받아줄 수 있다고 아, 말씀드립니다. 어...